안녕하세요. 강종열 역할의 김지석입니다.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이에요. 보이시죠? 비 오는 건 하늘도 슬퍼하네요. 정말. 네. 아무튼 이렇게 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, 사실. 어 한창 더울 때 시작해서 이제 추워질 때 끝나서 음늘 작품 끝날 때마다 시원섭섭하다 표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작품만큼은 조금 더안 끝나게 바랬던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좀더 했었으면 하는 진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<목소리> 가장 기억이 나고 계이고요어 저는 아무래도 우리 김강훈 필구와 부딪히는 신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버 아빠 역할을 처음 해본 거라 우리 강훈이와 연기했던 신들이 다 가장 기억낫습니다 네. 서로 무국가에서 그 강훈이의 첫 속마음을 들었을 때도 너무나 슬펐고 제가 그서 아이가 없잖아,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없잖아요. <웃음> 아, 결혼한 것 같아요, 막 지금. 아직, 아직 안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직 느껴보지 못한 구성에, 혹은 아빠로서의 어떤 서툼, 또 그런 잘못들, 그런 것들을 처음 드라마를 통해서 접해본지라 필부를 만났을 때종열이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신들이 다각억에습니다 에게 타이밍이란 어, 종열이에게 타이밍이란 각성을 하게 해준 얘기였던 것 같아요. 네. 이 누구에게도 모두에게도 타이밍이란는 것이 존재하지만 종열이에게 어, 이공백소필 무렵 타이밍을 통해서 진정한 아빠, 진정한 남편, 진정한 남자가 된것 같아서 누구보다도. 영혈에게 이 타이밍은 중요하고 같습니다. 아, 네 드디어 20부작 우리 동백꽃 필무렵이 끝났습니다. 그동안 어 정말 많은 사랑해주시고 시청해 주신 본방사수해 주시고 또 다시 보기 해 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어, 동백꽃 필무렵 통해서 또 다른 저희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. 앞으로도 그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